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자이언트 양을 가지고 강아지 방석을 한번 만들어보려고 하는데 아마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이기 때문에 한번 영상 보시고 천천히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 저희가 사용할 실 같은 경우는 자이언트 패브릭 양이라고 해서 겉에는 패브릭 천으로 되어있고 안쪽에는 솜이 들어있는 이제 원단형 실이에요. 그래서 이 실을 가지고 한번 강아지 방석을 제작을 해볼 거고요. 코바늘을 사용을 하실 줄 아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쉽게 따라오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먼저 이긴 실이 위로 올라오게 이렇게 고리를 먼저 하나를 만들어줄 거고요. 이 상태로 긴 실을 안쪽으로 넣어서 우리를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아랫부분이 조금 느슨하기 때문에 아래쪽 짧은 실을 살짝 당겨주시면 풀리지 않게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고요. 실의 이한 코의 길이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인 여성분들 손네개 4개, 이렇게 네개의 길이 정도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손이 좀 두꺼우신 분들은 이렇게 세개 정도 크기로 쓰셔도 괜찮으세요. 어, 자, 이렇게 네개를 가지고 넣어서 고리를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코를 계속 떠줄 건데 뒤에 있는 실을 다시 이 고리에 통과를 시켜서 코를 다시 만들어 줄 거예요. 코의 크기 맞춰주시고 동일한 방법으로 지금 다섯 코를 떠줄 거예요. 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여기 마지막까지 다섯 코가 떠져 있는 상태이고요. 자, 이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서 고정을 시켜줄 건데 저희가 원형 방석을 뜰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도 원형을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보면은 처음에 매듭지었던요 교차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고리에 손을 넣은 상태에서 이 교차되어 있는 부분 요 사이에 손을 집어넣고 뒤쪽으로 실을 당겨와서 자, 이렇게 또큰 고리를 하나를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보시면은 지금 두 개의 코가 제 손에 이렇게 걸려 있는 상태이고요. 이 중에서 뒤에 있는 거를 앞으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코가 만들어진 상태이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원형으로 계속 떠가기 위해서는 기둥코를 만들어줄 건데 아까 처음에 코 잡았던 거랑 동일한 방법으로 다시 뒤쪽에서 고리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올 거예요. 지금 첫 번째 하나, 첫 기둥코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둘, 기둥코 만들어줬어요. 그럼 지금 하나, 두 개의 코 만들어진 상태로 옆쪽으로 보시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건데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로에서 한 바퀴를 돌려줄 거고요. 자, 앞에서 뒤로 뺄 거예요. 앞에서 뒤를, 뒤로 빼준 다음에 뒤쪽에서 다시 긴 실을 가지고 와서 고리 하나 만들어줄 거고요. 이번에는 아까처럼 뒤에 있는 걸 앞으로 덮어 씌우지 않고 이 상태에서 다시 실을 가지고 와서 이두 개를 하나로 합쳐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두 개를 하나로 합쳐준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더 고리를 가지고 와서 기둥을 하나 다시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은 지금 이한 코에서 코가 두 개가 생겨난 거거든요. 이렇게 코를 늘려야지만 원형으로 이렇게 좀씩 크게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코를 좀 늘려주는 작업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시 코의 길이 잡아주시고 옆쪽으로 들어가서 방금 했던 작업 똑같이 네, 개, 네 개의 코다 해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코까지 다 해준 상태이고요. 지금 원형이 이렇게 조금 더 커져 있잖아요. 자 보면은 저희가 아까 기둥코 두개 잡았었던 거거든요. 그 기둥코 두 개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기둥코에 다시 한번 앞에서 뒤로 넣을 거고요. 지금 이렇게 보면 사슬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있을 거예요 안쪽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쪽에 있는 부분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안에서 밖으로 넣고 다시 뒤에서 실 가지고 와서 고리 하나 만들어줄 거고요 지금 이두 개는 하나로 합쳐서 마무리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지금 첫 번째 코 잡아서 원형 잡아줬고 그두 번째 줄 마무리해서 지금 한줄더 떠준 상태이고요 이제 세 번째 줄을 뜰 건데 똑같이 기둥코를 두 개를 먼저 잡을 거예요. 위로 하나, 둘 잡아주시면 되고 다시 옆쪽으로 넘어가서 여기에서부터 다시 안에서 밖으로 넣어주시고 뒤에서 실 끌어와서 고리 하나 만들어주신 다음에 이 부분에서는 둘이 합치는 거 아니고 다시 뒤에 있는 실로 두 개의 실을 하나로 합쳐줄 거예요. 지금 저희가 두 번째 줄 떴을 때는 얘를 여기에서 한번더 떠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지금 이코 개수를 그대로 유지를 해줄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두 개를 하나로 합쳐준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되고 다시 옆에 걸로 넘어가서 안에서 밖으로 넣고 뒤에서 고리 하나 만들어줄 거고요. 두 개의 고리를 실을 하나로 합쳐서 이렇게 한코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이 방법으로 저희가 아까 5코에서 시작해서 코를 늘려줬기 때문에 전체 10코가 됐을 거거든요. 이 10개의 코를 똑같은 방법으로 반복해서 떠줄게요. 이렇게 마지막 부분까지 다다 다 떠준 상태이고요 이 부분도 똑같이 기둥코 두 개에서 위에 있는 코에다가 하나 만들어주고 이두 개의 실 하나로 합쳐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 세 번째 줄까지 마무리가 된 상태이고요 이제 네 번째 줄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네 번째 줄은 지금 두 번째 줄 떴던 거랑 동일한 방법으로 떠줄 건데 우선은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해준 상태에서 기둥코 두개 다시 잡아주시면 되고요. 기둥코 두개 그리고 바로 옆쪽에서 고리 하나 만들어서 올려주고 두 개를 하나로 합쳐준 다음에 코 다시 늘릴 거예요. 그래서 위쪽으로 하나 더. 그러면 지금 한 코에서 코가 두 개가 생겨난 거고요. 옆으로 또 넘어가서 똑같이 기둥코 하나 세워 아니, 코 하나 세워주고 두 개를 하나로 합치고 다시 또 하나 코 하나에 두개 만들어주는 거.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서는 그대로 또한 바퀴 돌릴게요. 이렇게 마지막 부분까지 다시 이제 네 번째 줄 이제 마무리를 해줄 거고요. 기둥코 두 개에서 두 번째 줄에 돌려서 마무리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줄은 저희가 아까 했던 것처럼 또 똑같은 방법으로 돌려서 이렇게 쭉한줄더 떠줄 거고요. 이번에는 코 그대로 유지할 거 늘려줄 거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넣고 뒤로 하나 빼 기둥코 만들어 아니, 잠시만. 기둥코를 먼저 만들고 두코 똑같이 만들어주고 첫 번째에서 넣어서 코 하나 빼준 다음에 두 개를 하나로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이 방법으로 똑같이 한줄더 돌려볼게요.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지금 다 떠준 상태이고요. 이렇게 보면 저처럼 실이 남는 분들도 계실 텐데 실이 안 남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 마지막 코까지는 뜰수 있게끔 힘 조절 잘해서 떠주셔야 되고요. 실이 남았다고 하면 다시 기둥코 두개 올려서 여기 코 마무리할 거예요. 2단 마무리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기둥코를 올리지 않고 이 남은 실만 정리를 해줄 건데, 자, 첫 번째, 바로 옆에 있는 첫 번째 코에 그 고리 하나 만들어서 올려줄 거고요. 여기에서부터는 이두 번째 거를 앞으로 이렇게 넣어서 이런 식으로 실이 끝날 때까지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여기 마지막 단까지 떴을 때 여기 위쪽으로 크기를 더 크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이 밖으로 해서 그 실을 하나를 더 연결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 끝나는 지점을 저는 이렇게 묶어, 그, 안에 솜이 튀어나오지 않게 묶어 놓은 상태인데, 여기 두 군데를 그, 다른 시작 부분과 여기 끝나는 부분을 이제 묶어, 묶어주시던 아니면은 뭐 바느질로 엮어주시던 하시면은 실이 더 길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연결해서 더 크게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마지막 부분까지 고리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냥 끝까지 이렇게. 빼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런 사이사이로 집어 넣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